여,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를 가느냐 면 신형 골드윙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멀리 이동해야 되니까 일단 자동차에 연료 부터 넣고 가드기어 세차도 하러 갑니다 얼마짜리 드려야 돼요? 아, 귀한 몸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차까지 타고 갑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막탈수 있는 그런 세컨? 세컨 차량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부담없이 막탈수 있고 유지비 면에서도 메인터너스 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어, 고가의 차량 보다는 고장 나면 고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타는 그런, 그런 차가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오토바이도 msx 125를 제가 그런 식으로 타고 있었는데 두대를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더니 한 차종을 유난히 또안 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골드윙을 탈때 골드윙을 탈때 너무 인근이나 잠깐잠깐 잠깐 나갈 때 골드윙을 타고 나가기가 참부담스럽더라고요 골목을 회집고 다니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 작은 오토바이를 하나 장만하다보니까 msx 125를 장만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뭐 800R, f800R, b m w f800R 이라든지 지금 타고 있는 음, 1200gs 할리였다면, 할리의 뭐 883, 883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데일리로 타거나 아니면 골목을 해집고 다녀도 그렇게 큰 비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MSX125를 잘안 타게 되더라고요. 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가 제가 아파트에 안 살다 보니까 주차 난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날락날락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이 별도로 개별로 움직일 때 그럴 때또 이렇게 막탈수 있는 이런 세컨 차량이 있으면 각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는 워낙에 이 차는 2004년식 인데 가스 차예요 그래서 연료비도 부담이 없고 연비도 좋고 그리고 지금 한 4년째 타고 있는데 <웃음> 4년째 타고 있는데 고장이 안나요 제가 정비한 거라고는 어, 정화 플러그 교체하고 그 다음에 벨트 류 교체한거 벨트 교환한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 해줬고요이 차량의 고질병 이라고 하는 뭐 부분적인 누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차량을 고치면서 타기에는 조금 과분한 것 같아서 그냥 고충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워스티어링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고충하면서 타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바이크를 타기도 하고 주말에 어, 투어를 같이 다니는 일행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골딩 1.8을 꽤 오랫동안 타다가 차량,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고 약 1년 정도 어이륜차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골드윙 신형이 나온 거를 국내 2호차로 뽑았다고 해서 신형 골드윙을 만나러 남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018년식 골드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를 도... 종료합니다 아직 도착 안하신 것 같은데 이어 이로안좋아어 이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야, 멋지다. 이야, 오, 오. 응? 스포트나이스 어. 어? 여기 트렁크 열린 것 까지, 다 나오고, 아니, 아니, 뭐. 어, 어디가? 그거 앞으로 후지 앞으로도 가고 응? 네. 앞으로도 가기 네. 뭐야 왜 그랬어? 야. 왜, 왜 그랬어? 어. 어. 적재 어. 한개 9kg 어. 다 어. 다른 건다 그렇지 이거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야 이거 슈바 아 이거밖에 없나? 슈바 하나라 쿠션이지쿠션이 느낌이 틀려요? 여기에서 템버가 어? 있어 템버 이, 이, 있잖아 여기에서 다 잡아 양쪽으로 아, 이걸로 이, 이걸로 다 잡아 이게 그래서. 저기 텔리레버로 바뀌었네 어. 텔리레버 이, BMW 이게 BMW 앞바퀴가 이래 그래서 직접 충격을 안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B m 도는 거랑 똑같아 맞아요 보안이 됐다는 거 이거 이거 안가 잠시 잡을게요 주유그 여는 거주유가 어디 앞에 있어요? 이거 열어봐 줘요 누르면 어떤 거 없나? 눌러줘요 이게 저기 없어 시가잭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아대에서 어디 따로 여기가 엄청 혼에 그래도 여기다 감춰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아 원래 그 전원 소켓이 없어요? 없어 시각적이. 네. 여기 저거 있잖아 USB, USB는 여기 이 어, 네 안에 있고. 원래 핸드폰도 여기다가 포게돼 있어. 어 저기. 서 앞에서 컨트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핸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고치대가 이렇게 돼 있어. 아, 아, 핸드폰이에요? 아, 아. 아. 핸드폰을 누르면 핸드폰, 핸드폰 다, 다 되는 전... 거야. 쟤닦아주면은 절로 그러면, 뜨는데. 화면은 어떻게 나와요? 절로 다 나와. 나와요? 다, 어. 중요한 거는 차분양으로 끼우면 이안에는 네비 보이 안에 다나와야 그러니까 진짜요? 중요한 거는 아이폰일 때 이게 여기에서 또 화면 야. 전체가 여기서 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야 이야 근데 아, 그래. 이게 저기 아이폰에는 그 기능이 있거든 네. 그래서 꽂으면 바로 지가 여기 화면이 있거든 어. 꽂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꽂아봐야 아니에요 꽂아봐야 돼 그럼 형, 아니야, 형 그러면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지가 아이폰 안 바꾸는 좀 기다리는 거야 이게 <웃음> 분명히 저기에 나온다고 다른 거로 USB 쟁이 있어요. USB가, USB가 어디 있어? 아 케이블을 갖고 와야죠 케이블. 여기 있잖아. 아, DCT? 기아를 또 또. 어 디시티. 기아를 기, 기아를 또다더라고 옵션으로. 바를수 어, 있는데 어. 나안 달으려고 어. 왜냐면은 그냥 이게 그럼. 당길 때 기아 들어갔 듯이 딸것딸고 기어 올라가는게 늦춰져요 네. 어 이게 어. 어. 소리도 감지 그대로 열어라. RPM도 탁 열리잖아 가까운 데 있으면 열려 네 봤어요 내려갈 때도 그대로 열어줘 근데 그게 뭐하냐 알죠 가까이 오면 열려 스마트키네 <목소리> 스마트키 어, 스마트키야 스마트키. 아니 지금 식대 중에 식사 해고야 이 지금 골드윙 이거는 단수가 표시되지 이제는 단수가 숫자로 나와요 나오지 옛날 거안 나오잖아 지금 돌려놔가지고 잠갔잖아 이기상 보게 되겠주고 네, 이 영상 보게 되겠다고? 네, 이 영상 이상다고다고 음. 네, 이 영상 보게 되겠 보게 근데 다고 네, 보다이게이게다고 네, 이이게이렇게되플다고 네, 이 영상 이 영상 보게 이런거 하지마요 고 여기도 보 들어왔다. 그집 아, 차와. 나오잖아. 어. 아... 왜 그래? 이제는. 한점지로 올라가고. 뭐라고? 둘씩 층 위로 올라가. 기름이 여기 계지 구간 하나하나잖아 137km 갈수있더든요에짐바지도 짭착하게 입고. 어, 열성들이 여 뭐. 딱딱 다고까지 10, 지금 뭐 10도 이상 나갔어요. 스마트키. 저기